집중하고 몰입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전성기다 안녕하세요 클리쌤입니다아 여러분들 저는 주변에서 늙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단순히 늙어간다는 게이 외모가 늙어가는 거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거 이게 아니라 이 마음 자체가 늙어가는 사람들을 볼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가 대부분 좋았던 시절을 굉장히 떠올리죠 나한테는 어떤 전성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뭔가 기운도 빠져버리고 나이도 들었고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그 타이밍이 됐다 자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운동을 하러 밖에 나가면 이 중학교나 초등학교들이 이제 눈에 띄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있고 그럼 그때 시절이 이제 회상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정말 달리기 정말 잘했어 무조건 1등 2등 했는데 그 뒤로 군대에서 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내가 마음껏 뛰지는 못한다 야저 때는 정말 내가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는 절정기에 있었지 않을까 그 때만큼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도전정신도 굉장히 없어져 있고 희미해져 있고 희석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최전성기 그때 시절을 자 그리워하곤 합니다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를 이뤘고 자 성취감을 느끼고 그 목표를 이룸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던 것들을 얻었을 때 자 그건 내가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성취했을 때그전성기나는 이걸 해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나를 대표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하지만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전성기란 건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고 아주 최정상에 올랐을 때자그 전성기가 아니라 내가 몰입하고 있고 내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게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예요 자 전성기라는 건 절대 한 번에 오지 않죠 소문 없이 다가와요 자,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 자체로 내가 희열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를 이루면서 어쨌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그땐 당연히 기쁘고 보람됐겠지만 그 성취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취업의 기쁨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승진의 기쁨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내 연봉이 올랐을 때의 기쁨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. 결국에 성취라는 거는 한번 절정을 잃었을때 결국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. 내려왔을 때 내가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건이두 번째 전성기를 내가 생각하는 거. 이제 책을 쓰는데 책을 출간하고 그 책을 서점에서 만났을 때자 물론 기쁘고 굉장히 보람되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건그 책을 쓰기 위해서 내가 몇 개월 동안 몇날 며칠 동안 고민하고 집중하고 무언가를 쏟아내는 기분 내가 여기에 열중하고 있구나 내가 무언가 살아 있구나 주변에서 너 요즘 뭐에 집중하길래 이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고 있네 무슨 일 있어?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? 자 이런 말 자체가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구나 자 내가 가장 좋았던 시절만 떠올리게 되면 사람은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? 그때처럼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노력해서 뭐하지? 내가 이걸 해서 뭐하지? 자, 인생의 황금기라는 게 내가 최고가 됐을 때 그에 버금가는 거가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예요. 5년만 젊었어도 내가 대학생 때 이랬어야 했는데 그때만큼 내가 할수 있을까? 이런 생산적이지 않은 고민들은 최선이라는 그 과정을 지탱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. 예전에 내가 최절정에 올랐을 때 아주 좋은 상황이었을 때 그때 나한테는 박수를 보내고 자 지금의 나한테는 그 과거의 나하고 비교를 하지 않는 거죠. 자 왜? 내가 지금 무언가 다시 집중하고 몰입하고 무언가를 해내가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내 전성기이기 때문이에요.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.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내가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.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심플한 게 내가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인정을 하고 내가 부족한 건 채워나갈 수 있는 거 내가 잘했던 거는 인정할 수 있는 거 결과적으로 매일매일 내 황금기 전성기가 나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내가 집중할 것인가 과거에 집중할 것인가 그 취사 선택에 따라서 누군가는 활기차게 살고 누군가는 항상 짓눌려가지고 얼굴은 젊은데 마음은 죽어가요 내 인생은 항상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, 1인 창업, 책쓰기, 동기부여 자 온라인 스터디 하단 설명글에 카페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